이렇게 있는데 네. 어 여기서 네. 이 여, 어, 여기 있는 이거 썼다 네. 이거는 전부 아니 일단 접속사의 특징이 네.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이고 네.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전체는 네. 전부 다 상관 접속사 아, 쟤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상관접속사라고 불러요? 네. 아. 사장님, 아. 상관, 상관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, 근데? 상관. 어. 그냥 외울까요? 사람이. 름 이게, 이름으로서? 네. 그 접속사가 원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기도 하는데, 얘는 A하고 B가 나오면서 두 개를 비교하거나 같다고 하는 거여서, 어, 그러면 상관이, 상관이 두 개를 서로 상관지어서 뭐 이렇게 할때그 상관인 건가요? 네. 응. 아, 그래서 상관이구나. 응. 네네, 알겠습니다. 네네.